덮어 씌우고 조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 진짜 되나? 덮어 씌우고 어? 뭐가 되고, 뭔가 되고 있어 어? 소리 들었어요? 네 자석이 예. 달라붙는 소리가 나네요 네, 자석 소리 좋아 이게 끝인가? 너, 너무 쉬운데요? <웃음> 뭐야? <왜> 이렇게 간단해? <웃음> 다한 거라고? 이거 오렌지 차박이라고 알아요? 네, 네, 오렌지 차박에서 만든 거고요. 거기 사장님이 되게 승질이 들어온데, 아, 진짜 들어와요. 동네 스친구. 승질이 들어온데, 그만큼 까다로워요. 그래서, 목기장을 차박용 모기장을, 자기 마음에 맞는 걸 찾다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대요. 네, 자석 있고, 요거는, 지금 카니발 전용으로 제작된 걸 가지고 왔고요. 아, 이거 돈 주고 사왔어요. 예. 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돈 주고 사야지. 내돈내 살아. 예. 근데 이거 차박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동차 무기장 많이 쓰나요? 아, 많이 수죠. 쓰겠다. 이거 많이 필수 수죠. 필수겠다. 수죠. 필수죠. 필수. 필수. 네. 트럭에는 못 쓰죠. MBC 차량에는 네.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음, 난 차박을 안 다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꼭 써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네. 레가많잖 써야죠 문은 열어야 되고 벌레 안 열어야 들어오고 벌레는 네. 들어오고 맞아 이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대박이 났대요 어.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거기 사모님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 <웃음> 이거를 혹시 한땀한땀한 땀은 와. 아니고 미신가, 한 예, 미신, 미신 가지고 거기 이, 아 거기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그 사모님 동네 친구분들까지 다 와가지고 지금 이거 미싱 하고 있더라고요. 오, 되게 듣죠. 응. 전 봐도 바느질 같은 건 모르겠거든요. 응. 괜찮은 건가요? 네. 네. 어떻게 알아요? 마무리 잘된 걸? 여기 시보리 같은데 잘 잡혀 네. 있잖아요. 만하게 아, 아, 그걸 뭐라고 해요? 시보리. 시보리? 네. 아, 여기... 전문 용어가요? 이럴걸요? <웃음> 15리? 네, 나 처음 들어봐 여기 뒤에가 네. 막나풀라풀하게안 나오고 깔끔하게 네. 딱 제간되어져 아. 있잖아요 이 네. 그 정도면은 사모님 미싱지를 되게 잘하나봐요 그러게요 잘하시나봐요 자기 말로는 네. 네. 오렌지 말로는 원단도 이게 그러 그러니까 원단도 블랙 뭐라고 하던데 까먹었어 블랙 무슨 방수원단이래요? 음. 아 이게 바깥쪽 이게 바깥쪽 있어요. 모기가 바깥쪽 그래서 총 4장이에요. 음. 근데 아, 저렴한 거는 이렇게 꽉 어. 잡으면 여기 주름이 생기잖아요. 맞아, 맞아. 네, 구석에 게 주름이 생기는데 이거는 좀차이 같아. 이게 앞에가 두장이따가 설치해볼 거예요, 차에다가. 아, 이게 그리고 왜 자꾸 빌러 붙나 했더니 자석자동차에 탁탁탁탁 아, 자석으로착달라붙는데요 자석이 요자이있요자이 있어요. 자석이 라고요이라고요 자석이 어요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같이 동네에서 술한잔 했는데 이걸 왜 본격적으로 안 하냐고 계속 갈군의 나를 이게 진짜 잘 팔리냐고 괜찮냐고 하니까 같이 왔던 그또 동네 친구가 있거든요 차박하는 그 사람 말로는 이거 엄청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써보면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믿고 한번 그리 우리 쪽에서 한번 취급을 해볼게 그랬지. 한번 네. 가서 설치를 해볼까요? 아이 모기장 하니발에 직접 쳐보려고 나왔고요 동네 주차장입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거 저 처음 해봐요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앞에부터 해보자 앞에가 이거 같아요 그리고 모기장이 바깥쪽이라고 했으니까 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빼고 덮어 씌우고 조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 진짜 되나? 덮어 씌우고 어? 뭐가 되고... 뭔가 되고 있어 어? 소리를 들었어요? 네 예. 자석이 달라붙는 소리가 나네요 네, 자석 소리 좋아 이게 끝인가? 너, 너무 쉬운데요? <웃음> 뭐야? 이렇게 간단해? 다한 거라고? 뭐...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벨크로라도 벨크로 없어 그냥 자석으로 끝이야 앞이라서 그런 게 뭐지? 이게 끝이에요 다 됐는데? 어... <웃음> 닫아보자 오! 어... 탐나지? 갑자기? 음... 이 틈으로 모기 안 들어가나? 딱 잡아당겨주면 응, 됐다 이 정도면 모기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찍찍이가 이쪽에 있지. 바깥쪽이니까. 뒤는 앞에처럼 쉽진 않네요. 찍찍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찍가 앞쪽으로 가게 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맞죠? 성공. 한거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 왼쪽 오른쪽 어떤 게 맞는지 몰랐는데요. 이 안쪽에 한번 볼래요? 이문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관절 음... 관절이 있어 가지고 찍찍이로 열고 내리고 닫아야 돼요 네. 아 그러겠니 예. 아. 네안할 때. 그럼 한번 닫아볼까 네. 잘 닫히네요 네. 우리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네. 이 앞쪽이 더잘 만든 것 같아요. 뒤쪽은 제가 칠때 아직 팽팽하게 안 당겨가지고 약간 주름이 있고요.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카니발 제품에 딱 맞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과 달리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착 밀착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예. 예, 지금 앞좌석에서 한번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확실히 밀착이 딱 되네요 차 사이즈에 맞추다 보니까 완벽하게 밀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는 안마커튼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안 보이게 커튼을 열면 어 밖에 보여요 아 이게 모기장이에요 저는 차박을 안 다녀 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이 자동차 모기장이 차박할 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밖을 가려주는 안마 커튼이라고 하죠? 네 예, 암막 커튼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두 가지 용도죠 모기장 겸 안마 커튼 지금 여긴 조수석이고요 뒤에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2열이고요 2열은 지금 바람 부는데 치느라고 제가 정리를 조금 끝에 마무리를 조금 안 잡아당겼어요 <웃음> 꼬집꼬집하면서 잡아당겨줘야 되는데 네 예. 저 부분도 잘 펴주면 거의 완벽하게 밀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튼을 내리고요 고리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처음 해봐 가지고 잘 못하고 있어요 한쪽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사용해 보신 분들 말로는 이 달고 이걸 단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을 했는데도 괜찮았다고 해요 물론 전 구속도로 안 나가봐서 이제 막 설치했어요 잘 때는 다시 커튼을 칠 수도 있고요 요 정도 설치를 해 보니까 꽤 괜찮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고요. 오렌지에서 깐깐하게 잘 만들었어 오늘은 동네 술 친구가 만든 무기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예전에는 차종별로 주문 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주문이 밀리면서 딱 두가지 모델만 제작한다고 합니다 한가지 모델은 카니발 구형 신형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펠리세이드 요두 차종만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궁금하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